자 저번 시간에 두 번째 대륙 챕터 2에 대해서 어, 모든 동맹을 완수시켰죠. 그래서 실제로 남은 왕국은 4개밖에 안 남았고 자불가사의 3개 이것도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를 거쳐서 갈수 있지 않을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는 계속 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좀 속도가 느리긴 한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생산시설을 보완시켜가지고 늦어도 자원이 남아도는 상황이 계속 어 유지가 될것 같아요. 자 우선 하나만 해봅시다. 지금 어디보자 유리가 좀 부족하고 석탄 오두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벽돌도 부족하죠. 가면서 좀 벽돌을 챙겨줄게요. 챙겨주고 그 다음에 석탄 오두막 하나 짓고, 여기는 연구까지 마무리가 지으면, 제 생각에 석탄 생산치도 플러스가 될것 같아요. 플러스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데다 이동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좀 지켜봅시다. 어찌됐건 좀 자원 좀 모은 다음에, 일단 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지금 물이 약간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지어줄게요. 지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조명등 하나 달아주고 자 여기다 하나 달아주고 이쪽에다가는 물을 생산하는 컨덴서 하나 달아줄게요 이렇게 놓고 자 다행인게 여기에 진흙이 나왔죠 진흙 좀 챙겨주고 어 석영이 부족하네요 석영을 또 찾아 봅시다 여기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저기 있네요 자 가져올게요 자, 모든 게 10개가 됐기 때문에 바로 건설합시다. 일단 리소스에서 아, 그래요. 지금 작업 중인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캘게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캐고 나서 작업을 다시 진행해볼게요. 어, 여기 석탄도 있었구나. 석탄 미리 챙겨볼게요. 자, 바로 한번 건설해봅시다. 지금 여유인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자, 석탄 오도막 하나 더 지으면 한 마이너스 0.3 정도 될 겁니다. 그거 해놓고 나머지 인력들은 이쪽에다 투입을 시키면 되겠어요. 제 리소스 보관 수치가 벌써 가득 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0.2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연구하면 플러스가 된다. 좋죠? 그래도 석탄은 챙겨줄게요. 지금 또 다른 데서 챙기는 게 있나? 그런 거 같아 보이는데 아 클레이에서 지금 수확 중이네요. 이제 그만 캐라고 해야 될것 같아. 됐어. 뭐 나중에 부족하면 구입하면 되죠? 자 거의 다 수확이 된것 같으니까 이제 이동해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대비해서 다 아껴놓읍시다. 언젠간 도움이 될거예요자 그래서 잠깐만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쭉 이동해봅시다 한번 이 구역을 거쳐서 가볼게요 아 근데 그 다음 왕국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죠 제 생각에는 여기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두 왕국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겠죠? 일단 이거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연구가 3시간 남았어요. 이게 완료가 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는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정말 좋죠? 식량이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저런 거는 그 저장고 공간을 올리면 해결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자원이 아까우니까 저런 거 먼저 마스터를 하든가 아니면 얘 마스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기대가 되네요. 그쵸? 자 어찌됐건 저희가 녹색 지대로 진입하기 전이에요.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점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지나갈 수 없다. 그러면 뭐이가이를의 통해서 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건 감안합시다. 자 드디어 연구를 완료했죠. 한번 볼까요? 플러스 됐죠. 그래요. 이걸 원했어요. 자 어찌 됐건 이제 이런 것도 차근차근 연구를 할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음식 먼저 음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하겠습니다. 어디보자. 지금 거의 다온것 같은데 뭔가 강물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로 갈수 있을까요? 좀 궁금하긴 한데 저기 성이나 그런 게 보이죠? 어, 음 저기 한번 직진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봅시다. 자, 녹색지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 대충 바깥을 보니까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죠. 신기합니다. 저거 왠지 유적들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가볼게요. 우리 건널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 움직이는 거 맞죠? 어 일단 맞는 것 같아 저게 유적이라면 퀘스트를 완료할 것 같아요 자이 지대는 이상한 건물들이 은근 많네요 그렇죠? 아마 여기에 왠지 왕국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유적이라도 발견하면 뭐 저희 입장에선 좋죠 그래서 일단 섬 따라 계속 움직여 볼게요 보세요. 왕국이죠. 여기에 왕국이 있었구나. 그래요. 한번 찾아보죠 어, 먹을 것도 많고요. 여기는. 그 대신 광석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적절히 다 있구나. 뭐야 이거. <웃음> 자,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자, 엘리시안 케이프라고돼 있어요. 음... 뭔가 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고함 지른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의 타워를 다시 밝혀달라. 불의 타워라는 게 있나봐요. 이거 꺼진 것 같아요. 마치 그 다크 소울처럼 꺼진 불을 다시 켜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다시 불을 밝히러 어,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테크놀로지 한번 봅시다. 밸른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지금 보석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해도 될것 같아요. 잠깐 이거 뭐야? 아... 평안도를 올려주네요. 그래, 일단 그렇다 치고. 얘는 뭐니? 아, 목화를 뭐 천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뭐 직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중요하니까. 근데 저희는 짓진 않을 거예요. 그냥 구입을 하겠습니다. 연료가 안 들어서 좋긴 한데 사람을 갈아놓아야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도 벼놓겠습니다. 자 한번 원한대 데를 이 찾아볼게요. 아니! 어... 음... 일단은 위로 먼저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 아래쪽에 왕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목적이 흩어질수 있어. 아니야. 먼저 방문합시다. 그냥 먼저 방문할게요. 자. 도시고. 더 돌아야 돼. 자. 이쪽으로 먼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왕국이 있죠? 몰려있네요. 어디보자. 아직. 아. 이게 공원. 어 이거는 길 주변에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얘 때문에 재공사가 필요하진 않겠죠 분명히 속도를 낼수 있는 수단이 두 개가 더 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 걸까요 자두 번째 왕구 코오라 코오라? 뭐 코오라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얘네는 뭔가 신기한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랜드 하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기 하프가 맞을까요? 뭐 음악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고 이걸 찾으러 가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뭐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어차피 저희는 자원들이 계속 남아 돌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일단 다른 데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남길게요. 나중에 150명 채워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데 어, 눈도장 한번 찍어주고 여기도 마을 있죠? 마을에도 눈도장을 찍어놓을게요. 뭐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도에 방문했다는 걸 기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쵸? 자, 이 와중에 푸드 연구 완료됐고 지금 욕망도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내비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물이죠? 물 먼저 연구할게요. 자그 다음에 한번 지어봅시다아 방문하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요. 자 우린 어디? 여기에요. 어, 마을들이 은근 많아요. 이런 데 살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자 일단 묵어도 푸드 사일로를 2층에다가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따 이거 하나만 지어놓을게요. 됐어. 자, 두 번째 눈도장. 어, 여기 유적지가 있어 이거 한번 보러 갈게요. 이건 뭐야? 오아시스? 그리고 다른 마을을 봤던 것 같았는데 그래, 여기 있죠. 저거 한번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 퀘스트에 관련된 거네요 자 코라만 음자 갖다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퀘스트 빠르게 완료했죠 그런데 우선은 탐사 좀 하고 이동을 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두명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일단 두명은 데리고 갑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완료됐죠? 자그 다음에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지금 발견하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길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에도 뭔가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미스테리 건물들 그런 게 있겠죠. 자 내려갈게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8병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음식 생산량을 늘려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만이죠. 그래서 후드를 하나 더 짓고 그럼 물이 모자라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 그럼 또 4명이 사라진다. 또 머리 아프죠? 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도 눈도장을 한번 찍어주고요. 어, 이건 또 뭐야? 어, 유적지 맞네 됐어요. 나중에 얘들만 들려서 150명 채우면 엔딩 바로 뜰것같아자 여기에 또 유적지가 또 있죠 신기한 게 많아요 아 잠깐만 자 그러면 이 퀘스트 완료를 했죠 와 속. 하고 중량하고 생산 어 이런 거다 올려준대요. 그런데 어 이거를 어디다 친지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주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였죠. 이것도 찾으러 가고 이제 원더가 있죠. 아, 근데 너무 무거워요. 무겁죠? 그래도 지어볼까요 한번 지어봅시다 근데 사람 몇명 필요하니? 아, 어, 사람 안 필요해요. 그럼 지을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너는 뭐니? 터 l 플레임 아, 그래요. 이거 다시 불을 피울게요. 일단 세개 중에 하나는 찾은 것 같고 어, 이거는 방문했던 거고 자 다른 거 찾으러 갑시다. 너무 어두워요. 좀만 더 이동합시다.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중량하고 속도하고 뭐 이것저것 다 올려주죠. 아 이거 너무 맘에 들어.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죠? 세 개의 불가사리를 다 완료하면 얻는 게 많을 것 같아. 자, 일단 거의 끝자락에 도착한 것 같고, 확인을 해봅시다. 나 행복하네요. 어,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봅시다. 그리고 지금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느린 편이기 때문에 어... 노를 하나만 더 질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하나만 더 지읍시다. 여기다가도 하나 더 질까? 아, 그러면 위... 미... 잠깐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앞쪽도 좀 무겁게 만들어야 겠네요. 앞쪽을 무겁게 만드는 방법. 뭐 건물 하나 더 지으면 되겠죠. 뭐 잠깐만 아이고 기자 지금 기울었다고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바로 옮겨줍시다. 좀만 기다리면 돼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자 이거를 우선은 여기다 지어주면 돼요. 그 불만이 사라졌죠. 오케이. 어 여기 없어요. 자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 이쪽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식량 타워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이제는 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아요. 공짜로 그 생기는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거를 먼저 해도 되고 이 석탄을 늘려도 되고요. 음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사는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바로바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요. 스토리지 쪽으로 가가지고 물이죠? 2층 여기죠? 하나 더 있을텐데 아닌가? 어기본 탓인가? 어 그런거 같아요. 자, 저쪽에도 왕국이 있어요. 빨리 이동해 볼게요. 가는 길에 유적이 이렇게 숨어있더라고요. 이쪽에 숨어있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으니까 찾아볼게요. 자, 너는 뭘까? 어디보자. 골든 스피어. 어? 잠깐만 이것도 그러면 퀘스트가 완료됐을 것 같은데요. 그쵸? 또자 얘는 어떤 역할인지 한번 볼게요. 아 모든 맵을 보여준다고? 어 그러면 진행해야지. 자이 아이는 일단 앞쪽에다 지을게요. 왜냐하면 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앞쪽에다가 지워놓도록 할게요. 이게 있으면 저희가 어,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위치를 다 비춰주니까요 야, 본의 아니게 지금 퀘스트가 거의 다 완료가 된것 같아요 지금 하나만 남았죠 그 가든만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진짜 다 밝혀줬네요 어우 진짜 다밝혀졌어요아 좋네요 아 여기에 그 건물이 숨어 있었구나 이거 세 번째 이 퀘스트 얘 관련된 건물이 여기 있죠 이거 찾으러 가야 돼요 아 그래도 일단 왕국들은 방문을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일단 먼저 방문 할게요 자, 이렇게 거주지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인사해주고 자 여기는 원하는 게 뭐예요 애슈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자 기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 어.. 셀 하이코스트 노퓨어 하이스피드 음..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제 생각에 말이죠. 지금 노 대신에 얘를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 저거 먼저 연구를 해야겠죠? 근데 나중에 테스트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집을 지어달라는 얘긴데요. 한번 지어주고 다른 데로 이동해봅시다. 자이 맵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퀘스트도 완료하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먼저 이동을 할게요. 여기 방문하고 아, 이쪽으로 바로 갈게요. 여기를 먼저 가야 되나? 여기를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죠. 아, 고지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좀만 힘내봅시다. 자 됐어. 눈도장 찍고 탑어디있어저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아무래도 이쪽 다 들리긴 해야겠다. 이렇게 건물들이 다 떠있으니까 여기는 세 군데는 다들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먼저 갈게요 자 방문하고 색깔이죠 여기도 방문하고 좋아요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아, 이쪽으로 이동해서 어, 숨겨진 또 폐허까지 방문하면 이쪽은 거의 다 끝났죠 그럼 위로 올라가야겠다 아니지 여기를 먼저 가야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게요 와우 자 발견해놓고 갑시다 이제 남은 하나의 왕국이 부서진 섬이라는 곳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 영혼의 대장간 그리고 예 나무 나무를 보러 갑시다 자 이쪽 왕국은 뭘원하지 한번 볼게요 자 부서진 섬어 구조해달라고 하네요 어, 어떻게 할까? 도와줘야죠, 뭐. 일단은 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켓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 있죠? 이거를 구입해서, 뭘로 장사를 할까? 나무로 해야죠. 나무 하나, 물 하나, 광석 좀 많죠? 석탄도 좀 팔고, 그 다음에 광석도 좀, 광석을다 팔아, 그냥. 됐어 그리고 먹을 것도 살짝만 팔고 그러면 18개 되죠 바로 구원을 합시다 호잇 잘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또 이동을 할게요 자 가자 가자 갈 길이 멀다 어 이건 또 뭐지 어 여기 방문 안 한게 또 있네요 아 이게 에시언트 타워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그 어디였지? 엘리시안 쪽에 관련된 퀘스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일반 창고 저장치 올라갔고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게 속도 있죠 지금 얘가 생겼잖아요 도시 생겼는데 음, 이 아이가 얘보단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라우코스트 노피얼 원워커 잖아요 라우스피드 근데 얘는 하이코스트 노피얼 포워커 하이 스피드 무게고 얘가 더 작아 왠지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 저걸로 교체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전에 자 저장고를 또 스택을 올려야겠죠 아 3층이 아니라 그래 용량을 올리는 거였구나 그래요 이건 제가 착각했어요 자 불을 붙입시다 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쪽에 있네요 일단 뭐 들려야 될 때가 많은데 갑시다 벌써 완료됐죠 그러면 바로 이 녀석을 연구하겠습니다 속도를 올려야 돼요 우리 너무 느려 이제 막바지인데 속도 올릴 필요 있잖아요 그쵸? 자 저기서 퀘스트 완료하고 그 다음에 방문하고 위로 좀 올라가서 색깔 얻고 여기도 가서 색깔을 얻긴 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넘어갑시다 어, 이 게임 자체가 아직까지 도전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만 방문하고 바로 복귀를 할게요 그래요 불을 붙여라 됐어 돌아갈게요 자, 돌아갑시다, 여러분. 돌아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불가사의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이 아이죠. 이 아이를 본 다음에, 어, 유리크 건물 짓고, 이제 퀘스트 다 완수하면 돼요. 진짜 끝이죠, 이제. 좀만 더 힘나 봅시다. 아무튼, 좀 빠르게 이동을 할게요. 이거 연료, 그, 이거 연구 다 하기 전에 마무리 질것 같은데,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자 안보여서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 슬픈 마음을 다 없애준다는 아주 좋은 유니크 건물이에요. 그쵸? 렇 이러면 슬슬 복귀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기울기 한번 확인해보고 이건 너무 크다. 자 얘는 오른쪽에다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을게요. 됐어. 자, 세개의 불가사이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연구까지 완료가 되고 행복하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것까지만 진행을 합시다. 속도가 올라가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퀘스트 완료하러 갈게요. 자, 하나 둘씩 완료하면 될것 같아. 요 일단은 코라만부터 완료를 할게요 자 고쳐주고 아, 이런거 얼마 안걸리죠 아 고지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행복하죠 사람들이 좀 모자르긴 한데 뭐 그런 사람들은 음, 다시 건물 지어서 이렇게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그거 다 치고 먹을 게 약간 또 불균형해질 거예요. 그런 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나 무게가 좀 모자라다 싶으면 그때 하나씩 하나씩 또 그러니까 팬이라던가 이런 거지어주면 되겠죠. 이제 걱정할 게 거의 없어졌어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만 잘 하면 될것 같아. 요자 하늘 한 곳까지 만들주면 완벽하게 끝나겠죠? 일단 집부터 지웁시다. 일단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요. 자 하프 완성됐으니까 이제 애들이 기뻐하죠. 하늘한구 만들어주고 대기할게요. 아 기뻐해서 다행이구나. 진짜 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얻었죠. 오케이. 자, 하프 쪽 얻었고. 그냥 코라만 하고 동맹을 맺었고. 얘네들은 뭐 주니? 아, 면을 준다고? 오케이. 그리고 다섯 명이 합류해서 1백0 명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 하나 더 지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디자이어 쪽에 이게 모자라요. 스피드 힐러가. 그래서 바로 철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물이나 이런게 많으니까 이걸로 구입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입하면 되겠죠. 자 석탄도 거의 다 가득 찼으니까 자 석탄도 팔아주시고 이게 10개가 돼야 되니까 나무는 지금 부족해서 내비두고요. 더 팔거. 그래 광석. 자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스피 힐러를 바로 만들어줄게요. 이 아이죠? 어디다 지어주는 게 좋을까? 아마 이쪽 라인에다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다가 이런저런 건물들 더 지어줄 거니까요. 지금 기울기를 봤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다들 지으러 오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동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스카이포트 만드는데 여기는 면이 10개 필요하네요. 면을 구입해야 될것 같아. 요 어...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그거는... 좀 기다려야겠죠? 자, 마켓 거래를 합시다. 일 석탄을 좀 팔게요. 아니,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해서... 한좀 팔고 먹을 것좀 팔고 마실 것좀 팔고 광물 팔고 나무 나무는 좀 대기해야 되고 아홉 개죠 하나만 더 석탄 속탄. 석탄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스카이포트 만들 수 있죠 하늘 항구 좋아요 자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돼요. 이제 사람들은 많이 남아도니까 괜찮을거예요 음..불.. 헬리시안 케이프하고 동맹 맺었죠?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바로 갑시다. 여기있는 농장까지 완성이 되면 이거 다 플러스로 될거예요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이동합시다. 자! 이동합시다. 자원들 거의 다 모였으니까. 네, 바로, 두 개의 왕국, 예, 부서진 섬하고, 엘슈라까지 이동을 할게요. 한 개치까지 맞춰놨어요. 143. 지금 나무 열심히 베가지고, 요거치까지 완성을 시켰으니까. 바로 받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좀만 더 지읍시다. 150명까지였죠? 자, 영향을 받는 데다가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건물이 또 모자란데 이쪽에다 지을까? 이쪽에다 지어도 되겠죠? 아이고 무겁다 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뒤로 사도죠 그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앞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됐어요. 해결됐죠. 자, 150명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건물 하나 더 지어야 되겠네. 음, 일단 스피릿 휠러 하나 더 지어야 된다. 저희 어디 갔지? 디자이어 쪽에 저모자른게 철이죠. 철은 조금 있다 구입을 할게요. 아이고, 다른 데로 가고 있었구나. 자 세번째 섬까지 도착했고 야 여기 도와주고 기다릴게요. 그리고 마켓에서 미리 철을 구입합시다. 지금 자원들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철이 필요할거예요자 모카도 지금 안쓰니까 다 팔아버리고 광석도 팔아버리고 물도 좀팔아그래고 10개 정도 됐죠? 이거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야겠죠 자 스피릿 힐러 어디갔니 여기있죠 이거를 하나만 더 지을게요 일단 이쪽에다 지겠습니다 아니 여기다 지으면 아 되겠다 음, 될것 같아요 자 그래요 도와줍시다 스카이포트까지 지으면 될거예요어 여기도 이 아이가 필요하죠 일단 마켓으로 가서 나무를 좀 팔게요. 먹을 것도 좀 팔고 석탄도 좀 팔고 이 정도면 됐고 물도 좀 팔고 됐어요. 12개 됐죠? 자 바로 지읍시다. 자니네들 원하는 대로 지어줄게. 됐어요. 그리고 부족한 자원은 자, 빨리 채웁시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장사할 거예요. 자, 세 번째 동맹. 이제 나머지 하나의 국가만 남았어요. 얘네까지 완료하면 또 메인 퀘스트 하나 더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봐야겠죠. 그래, 그래, 알겠다. 자, 바로 이동합시다. 만약에 네번째 퀘스트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명이 안된다 150명이 안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작은 마을들 있죠 마을들 찾아가가지고 영입하면 될것 같아요 자 고지가 얼마 안남았어요 이제 인사하고 얘네 퀘스트 제가 어디까지 진행했죠 아 이거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스카이포트만 지어주면 되겠죠 아마 여기는 면이 필요할 테니까 또 면을 구입해 볼게요. 자 면을 구입해야 되는데 잠깐만 어? 왜면안 팔아? 아 이러면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웃음> 자 저쪽 가서 면을 구해옵시다. 자, 도착했어요. 자, 이거를 잉? 러스트 서치 파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번 지원을 해줄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조난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일단 돌아오세요, 빨리. 자, 돌아갑시다.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 아마 저기도 이 면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해서 면을 한 10개 이상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과중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자, 도시 생겼습니다. 이거를 사용할 거고, 일부 이 노는 없앨게요. 그래서 균형을 맞출 거고, 자,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 150명 되면 얘 필수 테니까, 자, 이거 먼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이동합시다. 여기 뭐 어떤 곳 가야지? 그래 여기서 면 팔고 있었으니까 저기 가서 거래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눌러놓고 음 그냥 내비둡시다 급한 것아니니까자 이제 새로운 가든 들이 생겨났는데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것 같고요 템플 사원도 있네요 자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다 믹스기 때문에 컴포트 올려주고, 헬스 올려주고, 이거는 몇 올려주니? 면이 필요하죠. 머리 아프죠? 음. 일단은 연구하긴 해야 될것 같아. 자. 달랑 1밖에 안 올려주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다 올리면, 20이 올라가죠. 차 이게 낫겠다. 이걸 할게요. 일단 면으로 다 교환합시다. 급해요. 자 면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있죠. 좋아요. 이런거. 챙겨주고. 자 이거 몇개 팔게요. 이거 몇개 팔고. 석탄도 팔고. 지금 면이 남아 둘거니까 면을 팔고. 이것도 팔고. 철은 내비두고. 석영이 많죠. 석영 좀 정리하고 오케이,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바로 항구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 이동합시다. 잠깐만, 제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뭐지? 여쪽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 아이 영향을 안 받는구나. 이거좀 이동시킬게요. 여기 적용판이니 아, 봤죠? 자 이쪽으로 옮겨주면 좋아할거야. 됐어요. 한명도 없죠. 오케이. 자 만들어줍시다. 이제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이죠. 설마 메 퀘스트가 있진 않겠지? 이게 메인 퀘스트는 아닐련지 아마 그럴 것 같긴 해요. 자, 처음에 비해서 상당히 몸집이 많이 커지긴 했어요. 그렇죠? 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를 시켰죠. 어? 물이 왜 모자라? 지금 뭐하니? 아 이거 때문에? 오케이. 아니면 하나 더 만들어주죠. 컨덴서를 하나만 더 만들어줄게요. 내 자리가 있네요 영향받네 됐어 잠깐만 아 무겁다고? 뭐 이정도 쯤이야 자 드디어 네개 왕국이랑 연합이 됐죠 어우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언급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왕국 재건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왕국을 재건하러 갑시다 재건해야지 지금 무겁긴 한데 뭐 건물 몇개 더지면해결될것 같아요 자, 방문하지 않은데들 이런데 찾아가지고 어, 저희 주민을 만들게요 제가 봤을 땐 이것만 마스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적어도 그래요. 이 레인지도 중요한데 레인지는 사실 신앙이랑 엮여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고 이 불편함만 좀 개선이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드디어 100% 맞췄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연구시켜도 될것 같긴 해요. 이거는 불편한 범위를 낮추는 건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남은 거는 여기 있는 거 하면 되겠네요 이 속도 올리는 거 혹시 모르니까 이런 거 연구시켜놓고 자 한번 건설해봅시다 지금 자원들 팔아가지고 바로 건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지으면 될것 같아요 자 무게가 좀 무겁긴 한데 뒤쪽에다 지으면 별일 없겠죠 나. 앞쪽에도 지어놓을까요 음이쪽 안될 것 같고 여기 둘 일단 이렇게 지어놓을게요이 두개가 지어지면 얘들이 만족을 하지 않을까요? 허허 여전하네요 그쵸?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신기해 일단은 40정도 맞춰놨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하나 더 지어봅시다 자원을 팔아서 한번 더 시도해보죠 좀 무겁긴 한데 가능할 거야 자 한번 지어봅시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있는 숫자만큼 편한도를 올려야 된다면 이건 이것 나름대로 노가다죠 그런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한번지어보겠습니다 어, 그래요. 만족했죠. 좋아요. 이제 4명만 모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먼저 이동합시다. 아래쪽에도 있네요. 자, 한명 남았어요. 지금 상황이 진짜 좋으니까 바로 3명이 합류하죠. 그래요. 이제 나머지 한명 구하러 갑시다. 자, 마지막 한 명입니다. 150명 되나요? 오잇!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어본 킹덤 아, 어, 그래요. 음, 이제 대회 이외에 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저희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어, 방황을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뭘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냥 <웃음> 엔딩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아쉽죠 자 정리를 합시다 일단 150명까지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원한 대로 어, 미션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쵸 거기다가 대위에까지 어, 참석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퀘스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일단 저희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될수 있는 상황이 온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뭐, 너무 대충 짓긴 했죠.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은 편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게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면 최대한 즐겼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이 게임의 여정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뭐 새로운 패치나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 가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번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뵐게요.